처음 와봐요. 근데 네, 말씀드린 대로 가보지가 원투를 정 한번 시작해보려고 드디어 생각했던 거 실력이 려고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뭐 오연 첫날인데 조사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나오 계시네요. 선 연결하고 힘줄을 집어서 좀 묶어가세요. 어, 막값 사이코. 물기는 뭐 기술력에서 딸리는 건지 뭐잘 모르겠는데 아.. 어떻게도 뭐, 오랜만에 보내들었는데막가이드에 똑도 뭐, 라이트막 그러네 참준춤중에 있습니다 자 새벽에 종료를 했고 오랜만이다 보니까 까지 하도 오랜만이다 보니까 추까지 좀 짧게 했습니다 네, 처음 캐스팅이니까 짧게 놓을게요 자 슬쩍 쫄었나봐요 겁먹었나봐요 저기 앞에 보트를 흘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랜만이고 아무리 적게 친다고 해도 저분, 저분만큼은 저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옆에 애기랑 엉킨 것 같은데? 안 엉켰을까? 첫 번째 캐스팅 하고 이원투로 가보지만 입지를 느낀다는 거 직선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럼 어떻게 할거냐 그냥 뭐 하듯이 토핑하면서 앞으로 톡끌어왔다 스테이 좋다가 뭐 하다보면 지금 처음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다보면 알게 되겠죠 언제대로도 눕힐 수 있는지 저 아무튼 지금 힘들진 않습니다 지금 뭐그 양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okay, 그냥 원투대만 들고 있는거니까 릴뭉치도 루어릴에 비해서는 뭐같치가 크지만 과거에 제가 쓰던 그 원투릴에 비해서는 굉장히 체격도 작고 또 일대 진출식이긴 한데 일대도 그렇게 무거운 종류가 아니에요 첫 출조라서 편의성 때문에 진출식을 갖고 나왔는데 다음에는 이꽃식을 한번 들고 나오겠습니다. 프라임 시리즈더라고요. 프라임 서프가 있고, 서프, 하이와 라인업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프라임 서프가 있고, 꽃기식은 캐스터. 에이, 이거는 지금 33호대 진출식인데, 프라임 서프, 33호대 425, 3m25짜리. 시간이 딱 입방할 시간이 조금 늦었나? 근데, 이번엔 두 번째니까. 자, 만들어 안 되네요, 진짜로. 저두 번째라든지 좌, 저 우타났습니다, 이번엔. 약간 쫄아서 좌타났는데, 우측에 그나마 신경을 쓴다고. 해서. 밑줄을 제가 제 캐스팅 능력이 너무 오랜만이라 얼마 안될거다 해가지고 얼마 안감아는데 어.. 밑줄이 보입니다 설마 이걸 다 풀진 않겠죠 그래도 100m 이상 감은것 같은데 지금 던진것도 원투꾼들 사이에서 아.. 입걸리 졌다. 저줄 던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자, 제가 쓰는 방법이 뭐힐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줄도 합사도 0 8 5기도 하고. 저는 원투할 때, 자 이렇게 보시면 날씨대가 있으면 바다를 바다를 등지고섭니다 등지고 등지고서서 등지고 챔질처럼 하는 거예요. 자, 탈출했죠. 지했는데 탈출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탈출했었어요 이거 두번째 캐스팅만은 쓰레기 청소하네요 <웃음> 이야 밧줄인데 한건 한 했습니다 그래도 뭐래도 잡아야죠 첫 출조고 첫 출조에 겨우 두번째 캐스팅인데 자 잠깐 끊을게요 아, 세번째 캐스팅을 하고 뭐 앞으로 많이 끌어왔는데 바닥을 요호꾼님들처럼은못 읽겠지만은 읽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 음, 이게 읽을 읽는다기보다는 바닥이 툭툭 툭툭하고 좀 느낌이 와요. 로드내좀 어, 짧고 좀 민감하게 이렇게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 원투들을 들고 나오면서 반신반의 했었거든요. 과연 읽을 수가 있을까? 자, 거의 다 왔으니까 음, 세 번째는 영상을 담지 못했는데 조금... 좀 쳤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몇년 만에 처음 캐스팅하면서 비거리 욕심을 낸다기보다는 일단은 장비가 원투용이니까 루그꾼님들보다는 오직 비거리에서만 가보징거라는 게 이게 루어라는 게 이 거리가 다는 아니지만서도. 저는 오직 좀 오늘 원투리를 들고 나오면서 멀리 치는 거? 그거에 좀주안점을 뒀으니까 연습도 할겸 꽝은 각오하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이게 지금 후기 아까 정리하면서 좀 많이 펴졌는데 좀 말씀을 체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차를 좀 줬어요. 약 20cm. 그리고 싱커는 한 20% 정도. 원투용 추라서 좀 야구방망이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좀 비거리에 좀 도움되게. 과거에 쓰던 건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연습용이었었는데. 그리고 혹시나 또 제가 원투를 접게 된 이유가 인사사고는 아닌데 살짝 사고가 났었습니다. 벚꽃이 어지면서 영상에서 캐스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70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장구통리를 집어들었었어요. 파란색 밀리오네어라는, 밀리오네요 뭐, 땅품명은 중요하지 않니까 그걸 들었다가, 펜주름이라는 걸 연습을 했었는데, 그라운드 캐스팅처럼 부하를 먹고, 그, 추가 날아가는, 그래서 릴때 전해지는, 원줄에 전해지는, 줄에 전해지는 이 부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때 제가 8호를 썼는데, 흰줄을 팔호를 썼었는데 그게 끊어졌어요 예,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생합차본인에 때렸는데 위에서 망치로 친것처럼 찌그러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갔던 데가 지금 저희 아이들만 했었어요 초등학생들처럼 보였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 이후로 접었었죠 약 5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아무튼좀 본회적인 얘기고 채비는 단차를 좀 줬습니다 쭈꾸미가 단차를 준다고 해서 쭈꾸미가 붙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물이고 조립이 약하고 하니까 쭈꾸미가 뭐 바닥에서 있다가 살짝 날라와서 붙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확률상 바닥에 단차를 두고 루어보다는 조금 멀리 치면 그래도 갑오징어가 올 확률이 좀 있으니까 일부러 단차를 줬습니다 그래서 채비는 이렇습니다 자포인트를 옮겨봤는데 몇번 던져보고 캠을 켰습니다. 근데 네. 어, 첫 출조는 꽝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던져볼게요. 네, 캐스팅은 조금 더 멀리 갑니다. 근데 아,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은 잠깐만 던져보고 이제 초들물 시작됐으니까. 좀만 더 해보고 가겠습니다. 철수. 로드를 가져와서 쭈꾸미를 노렸으면 좀 나올 것 같아요. 옆쪽에서도 간간이 한 마리 두 마리 올리신거 보니까. 아, 아까 저쪽 포인트에서 담지 못했는데. 쭈꾸미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네, 갈때 옆에 뭐 아무 조사님이나 한 마리니까 가져가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가려고 해요 <웃음> 가능성은 봤습니다 아무튼 저쪽 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바닥도 여기가 뻘인지 모래인지 그 정도까지는 느껴지는 것 같고 조사님들이 옆쪽에 많으셔서 좀 겁도 좀 냈는데 다행히 힘껏 치지 않으니까 방향 조절은 잘 되고 미꼴림도 좀 있고 아 근데 미콜림 탈출하는 것만 보면은 감이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는데 고기가 정심 16호를 실어나 봅니다 색깔도 처음에는 좀 어두운 녹색을 쓰다가 좀 물이 맑아서 바꿔봤는데 안 나오네요 치는 캐스팅은 조금 부드러워졌어. 요 이거를 좀 들어온 것 같고. 아니 갈매기인 줄 알았더니 백로네. 바다에 백로가 날아다니는 건가 원래? 제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기회가 되면 아뭐 복수전을 다시 다음 보부에서 해도 되고 해변항 쪽 한번 훑어보게요 아 다른건 모르겠는데 이 피아노 소리 바람에 텐션이 팽팽하게 유지돼서 들려오는 이 피아노 소리 이건참 오랜만이지만 듣기 좋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뭐지? 설마? 니꼴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뭔가 아하 보이시죠? 먹물 보입니다 먹물 이야, 첫수 성공 이야, 엄청나게 뿜네요 먹물입니다 먹물 야 여긴 장타를 쳐야 되는구나 여러분 가보신거도 원투에 나옵니다 어? yeah. 자 보이시죠? 우. 우. 자, 한번 더 던져보고 가야되겠네 귀엽죠? 자 주꾸미랑 한마리 더 잡았습니다 원투로 되네요 자한 번만 더 던져보고 감이 온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살살 끌고 오다가 뭔가 그냥 툭 묵직했어요 로기나 놀래미하고는 뭐 비교 안되지만 그래도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감은 옵니다 이야 전 완전히 모랑일 줄 알았더니 한마리 잡았습니다 음 가능성만 본줄 알았더니 실제로 잡았습니다 이야 뿌듯하다 아 너무 기분좋아 원투로도 나옵니다 여러분 시도들 해보세요 싸구려 농어대가 있는데 에이 농어대는 안되겠다 아무래도 비거리는 장타에 나왔거든요 이제 막 정조가 되려고 할때 그때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5시 20분인가? 30분인가? 30분은 채 안된 것 같고 이야 갑오징어라니 원투로 난생 처음 데워보았습니다 원투로 이번 연휴에 한번더 와봐야지 자, 살살 끌고 오다가 아까도 이랬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던진 포인트는 좀, 조금 저타가 났지만, 아까보다는. 와, 이거 원투를 끌고 오니까, 쫙 멀리서부터, 옥물 찍찍 쏘면서 오는 게, 어, 비주얼은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아무 아, 기분 좋네요. 그래서 멍돌밭, 자갈밭이 시작되는, 시작되는 곳잘 모르겠으니까 챔지 없네요 원투 한참 다닐 때도 무럭 한두 마리 잡은 적이 많았었는데 에이, 이거 대성으로갑오정바도한 마리? 쭈꾸미 한마리 더? 그래도 누가 물어보면 꽝 아닙니다! 하고 큰소리 치고 했는데 꽝은 아닌데 에 네, 아무튼 오늘 가능성만 보러 찾으러 온 거니까 집사람 저원투대 집어드니까 웬일이야 하면서 콧바람 쐬어 달라고 해서 둘이 데이트 잘 했습니다 아, 저녁에 약속만 아니면 더 하고 싶다 힘든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힘든건 전혀 모르겠고 전는뭐 테트라포트 이런데서 언제에 들고 가던 녀석이라 제가 바닥 뭐 이정도면 훌륭하죠 거의 다 왔으니까 말씀대로 저 옆에 분. 음. 자 옆에 분자 말씀처럼 전 잡고 예. 집사람이 물어보네요 자 앵글을 조금 내리고 초상권 있으니까 만 드리고. 저는 는 이거 뭐 가져가 봐야. 저는 좀 있으면 또 손상 또볼정니까 주꾸미 한 마리, 가보징한 마리. 사장님, 많이 좀 잡으셨어요? <목소리> <목소리> 저, 어, 미끼통 없으세요? 예, 그럼 저희 가야 돼가지고 이쪽에다가 좀 놓고 갈게요. 저희도 한 마리 한 마리 잡았어요. 저희 갖고 가기도 뭐하니까, 예 맛있게 드십시오. 지금 누시면 살아 있을 것 같아. 예, 예, 예, 맛있게 드세요. 예. 자, 마칠게요.